안녕하세요 백점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타점 이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연습장이나 필드나 이렇게 가서 치면 7번은 우리가 늘 치던 클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죠 그래서 7번이 몇 메다가 갑니다 이제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그런데 반면에 5번 아이언을 잡고 치는데 분명히 7번보다 더 많이 가야 되는 클럽이 더 적게 갈 때도 있고 혹은 똑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치려고 하죠 순간적으로 백스윙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임팩트 부분에서 빠르게 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치면 절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골프라는 운동은 여러분들 첫 번째 밸런스 운동이에요 누가 더 밸런스를 또잘 잡아주면서 움직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더큰 실수를 줄이느냐의 게임인데 자, 오버아이언이 그렇게 안 나간다고 해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치려고 한다면 이렇게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1대1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1대1이라는 말이 뭐냐면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가는 스피드가 일정하다 양쪽 구간이 자 백스윙과 피니쉬 구간이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이 부분은 여러분들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연습 방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만 잘 체크를 해도 정말로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, 충분히 찾아서 그 클럽에 맞는 거리가 아마 나뉠 거예요. 그래서 저 많은 클럽이 있지만 자 어떤 클럽을 잡던 자,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1대 1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가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간다. 자 지금 제가 7번 아이언을 잡고 쳐봤는데 163m 정도가 갔네요 자이번에 제가 5번 아이언을 한번 쳐볼게요 자 5번 아이언도 1대1입니다 1대1 자 이렇게 쳐보니까 자1 7 0 1 8 0 2m 182m 자 정확하게 한클럽 두클럽 차이가 났죠 제가 5번 아이언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순간적으로 치지 않았는데도 거리 차이가 분명히 났습니다 자,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클럽을 만들 때는 그각 클럽마다의 거리 차이가 나게끔 설계를 해놓고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번 아이언이 7번보다 안 간다 혹은 똑같이 간다고 해서 5번 아이언을 들고 7번보다 더 강하게 혹은 더 빠르게 치려고 해서 치면 물론 더갈 수는 있지만 정확한 타점을 잃어버리고 타점이 안 나오면 거리를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떤 클럽을 잡던 1대1 자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다 그래서 내 몸의 균형도 한번 잡아보고 자 이런 밸런스 잡힌 골프스윙도 만드시고 거리 차이도 날수 있게끔 정확한 타점에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각 클럽마다 거리 차이가 확실히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일대일로 움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잘 올라가서 더 살살 치고 뭔가 가볍게 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7번 아이언을 치죠 그럼 편하잖아요 그러면 7번 아이언의 속도로 모든 클럽을 사실은 다 맞추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자 1대1의 속도다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가 똑같다 그리고 7번 아이언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던 클럽의 스피드 움직임으로 계속 같이 움직여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정확한 타점 예를 들면 방향 조금 틀어져도 괜찮습니다 혹은 탄도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타점에 대해서만 한번 신경을 써봤을 땐 무조건 1대1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스피드보다 내려오는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치려고 하면 당연히 타점에 대해서 확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타점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다 싶으면 자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고 이렇게 피니시에서도 이렇게 내 몸의 균형을 잘 잡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골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1대1을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어드레스에 힘을 빼거나 이러시면 안됩니다 자이팔 양팔에는 어느정도 항상 긴장감을 주셔야 돼요 살짝 긴장감을 주고 자 1대1로 움직여 보는 겁니다 자 1대 1 그래서 몸의 그 균형도 마치고 그리고 공의 타점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클럽을 가지고 그러면서 클럽을 점점점점 올려보세요 자 여러분들 볼의 타점이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몸에 힘도 빠지고요 그리고 또 긴장감도 완화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땐 거리가 훨씬 더 멀리 갈 수도 있고요 생각하는 거리만큼 나가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안 난다고 해서 더 강하게 치지 말고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스피드와 내려오는 스피드가 일정하게 1대1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